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네 컨텐츠는 고품격 전문이에요 크리에이터가 야매지만 자 이번에는 뭐랬냐면 영어 공략법을 준비했어요 한국인이라면 다들 영어 공부할 수 밖에 없죠 그쵸? 게다가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초보자들을 위해 또는 영어 입문자들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자 먼저 보면은 게임의 공략집이 있다 요 말을 하고 싶어요 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이게 뭐브롤 이라고 저는 모르치 건데 게임 공략집 검색해보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즘 애들은테 핫한가봐요 게임 공략집을 보고 안보고는 천지차다 뭔소리냐면 게임을 잘 하려면, 그냥 해서 막 하면서 배우는 수도 있지만, 요즘은 게임이 아주 복잡해서 옛날에 뭐 갤러 가던 시대랑 틀려요. 게임 전략도 짜야 되고, 어? 뭐 아이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려면, 게임에 해설서, 있어. 어? 전략집, 공략집을 좀 봐야지 좀 빨리 돼요. 그걸 안 보고 하면은 사실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스타크래프트 한참 유행할 때, 그걸 딱 느꼈는데, 저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 따라가서 PC방에서 해봤는데, 맨날죠. 그러다가 이제 공략집이 있다는 걸 알았어 아 이걸 그때 알았으면은 내가 음 이렇게 생률이 낮진않대 하여간 근데 사실 공략집은 이제 게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인생들 어느 부자든지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취업에서도 직장생활에 적용 공략법이 있어요 어? 그리고 여러가지 뭐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죠 대부분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시행착오하면서 맨땅에 헤딩을 하죠. 맨땅에 헤딩하면 바로 욕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공략집을 읽는 목표는 이런 삽질 금지. 예. 삽질 금지예요. 아까 말했죠 게임이게임 공략집이 있듯이 영어에도 공략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문법이죠. 근데 다들 문법 싫어하죠. 영어 공부 아 재밌게 하와이어 시작하다가 문법에서 대부분 다가 떨어져요. 그치만 문법이란건 영어를 잘 알기위한 공략집이에요 어. 그래서 뭐 어떤 영어 콘텐츠 다루는 분들은 어, 문법 뭐 필요없다 응? 문법 없이 뭐 재밌게 뭐 공부하는 법이 있다 하는데 뭔 개소리야 저는 그 말을 안믿어요 안 믿어요. 예. 제가 이 과외를 해보면서 느낀게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뭐 얘는 뭐 무슨 뭐하고 뭐브랜드 얘기 안할게요. 뭐 내가 뭐 특정 브랜드에 비하하는 것처럼 보끼니까뭐 어릴 때 했다 뭐 해서 학부모 자랑하고 이렇게 관식시하는데 대부분 애들이 참쉬운차나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틀린 문장을 구분 못해. 즉 비문과 제대로 된 종문을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어릴 때부터 대충 영어 단어를 보고 그냥 독밥으로 그냥 그 단어들 머릿속으로 조합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때려 맞췄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급으로 갈 수가 없어 영어 유치원들 그 많이들 보냈는데 얘기 들어보면 영어 유치원 나온 애들 중에서 이제 잘 살려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애들은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뭐 초등학교 좀 들어가서 다른 애들보다 좀 앞서는 나가겠죠. 근데 한 중학교 때쯤 되면 결국 평준화가 비슷해진대요 80%는 그리고 나머지 20%가 좀 잘하고 그 중에서도 한 10% 정도가 원어민까지는 아니지만 타이타킹 가능할 정도로 계속 잘하게 유지가 되는데 10% 이하예요 10% 이하 영어 유치원에서 한번 보면 아주 발음 끝내줘요 발음 끝내주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약간 영어에 대한 감각을 좀 배워놓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들이 중학교 돼서는 이제 다시 해야 평준화가 되느냐 하면 은 다들 문법 나갈 때쯤에서 이제 앞서 나갔던 거를 유지를 못하고 그냥 그 수준에 로 머무르는 거예요 문법을 해야지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법 안 하면 정말로 유, 유치원 수준의 영어만 한 거예요 아나 배고파 어? 나는 누구야? 이 정도 말만 할수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죠 나인 김에 여기 있는 문장을 한번 봅시다 I'm w e a r y o f being single 이게 바로 솔로 생활 치겁다 이거죠. 어. 근데 여기 보면은 I'm weary of 싱글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러면 뭐 나는 뭐 싱글 침대가 싫은 건지 아니면 뭐 싱글이라는 애가 싫은지 잘 명확하지가 않아. 빙싱글이야 어. 나의 솔로인 상태가 지겁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예 벌써부터 지그지그해지네요뭔 개소리야! 자 넘어가고. 근데 문법을 하는데 문법에 공략법이 또 필요해요. 왜냐면 문법 하다가 다들 떨어져 나간 거 경험해 보셨을 거고. 그래서 문법을 하는데도 또 사실은 공략법이 딱 필요해. 문법책 딱 풀어놓고 그 순서대로 그냥 나가서 잘하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냥 생 그냥 초표장서부터 시작해갖고 막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아까 봤죠? 삽질을 좀 하면서 했는데, 그 문법책 하나를 딱 끝내고 보니까 아 이거 말고 이 순서대로 했으면은 빨리 알았을걸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문법집의 공략법이에요 그거서 문법책을 마스터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고 그 문법 내용에서 취사선택할 부분도 좀 있어요 물론 버릴 건많진 않지만 괜히 잘 안되는 거 너무 오래 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공개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순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바로 공략집이 공략집이에요. 공략 오브 더 공략이죠. 뭔 개소리야! 그 1단계. 먼저 영어 문법책을 보면 은풍사부터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아마 기초 문법책으로 시작한 풍사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풍사를 해야 돼요. 풍사에는 팔풍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은 이거죠. 이거는 즉 단어의 속성에 따라 구분해 놓은 거예요. 분류를 해놨죠. 뭐든지 분류를 하면 은 체계가 잡히고 머리에 잘 들어와요. 근데 이게 또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처음엔 잘하다가 이제 까먹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도 요걸 다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나가는 문법의 내용이 뭔지가 이해돼요. 그리고 영어에서 팔풍사 이렇게 쭉 나왔는데 팔풍사에서 하지않지만 투부정사와 동명사라는 또 아주 중요한 준풍사가 있어요. 준풍사 원래는 이게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 그래서 대부분문법체의투부장소와 동영상을 따로 차에 놓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털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면은 이거 <웃음>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자그 다음으로 이제 품사가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 공,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문장 성분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 은 어? 뭔가 이 용어적인 면에서 좀 약간 이상한 걸좀 발견했을 거예요. 동사는 앞에 나왔던 풍사의 용어예요. 문장 성분의 용어를 엄밀히 말하면 주어 서술어가 나와야죠. 국어 문법에서는 당연히 주어 서술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상하게 서술어라고 안 하고 서브젝트하고 바로 버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걔네가 서술어는 말을안 써. 서술어는 동사라고 해. 근데 미국에도 서술어란 말이 있어요. 브래드 캐트라고 해서 서술어란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영어 문법책에는 또 그렇고 우리나라 문법책도 그냥 서술어 개념을 따로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동사로 바로 들어가. 자,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Sana is my girlfriend.' 뭔 개소리야? 이문장에 서술어는 어느 거죠? 예, 당연히 'my girlfriend'일까요, 이즈일까요? 당연히 이즈입니다. 동사가 곧 서술어예요. 얘는 'be'예요, 'my girlfriend'. 우리말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내 여친이다 하고 바로 바로 명사가 그냥 서술어가 돼요 어, 우리말은 명사도 서술어가 가능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서술이 돼 그래서 얘네들이 동사를 그 법으로 그냥 서술어 딴말 없이 바로 집어넣는 거 같아 근데 잘 알아야 될거 앞에서 보면은 우리말 순서랑 거의 비슷하죠? 너무 당연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B동사가 동사라는 느낌을 잘안 받고 동사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비동사는 동사예요. 뜻은 모모이다, 모모가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근데 많은 애들이 누가 특별히 비동사의 뜻을 설명을 안 해주면 그런지 몰라. 어? 가르치다가 이렇게 학생한테 비동사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비동사는요 사나는 이렇게 무슨 말? 주격조사인줄 알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아니에요. 비동사는 엄연히 동사로서 서스로의 기능을 하고. 아, 뜻은 이, 그 이다, 있다인데 좀더 근원적인 뜻을 보면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색스피어, 햄릿의 유명한 문장이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네, 햄릿의 유명한 대사죠. 어, 햄릿이 자기 삼촌이 아버지를 죽인 거 알고 막 갈등을 해요. 저 새끼 죽이고 어? 복수를 할까? 어? 아니면 말까? 아 이도저도 괴로우니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To be or not to be가 바로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인데 결국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게 더 문제다 이거예요 B에는 좀더 근원적으로 원래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B라는 동사 자체가 그래서 사나는 내 여친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영어적인 감성으로 얘네는 뭐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사나는 나의 여친으로 존재한다 얘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거세 번째로 구와 절을 아셔야 돼요. 구와 절이 어떤 거냐면 보여줘. My girlfriend 이건 구예요 구는 뭐냐면 단어와 단어가 두개 이상 모이면 그걸 구라고 해요. 참 쉽죠? 근데 절은 뭐냐면 복문 중에서 이건 거대한 문장인데 문장 속에 또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얘도 절이고 이 밑에 있는 일본 도로 시작하는 이것도 절이에요. 주절, 종속절,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 개소리야? 자, 동사. 네 번째 동사인데. 동사는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문장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핵심은 동사이거든요. 이게 궁극적으로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문법책 보면은 뭐 다른 것들도 내용은 다 동사의 변형이고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걸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동사를 이해하는 게 영어를 이해하는 거에 한절반은 차지한다고 봐도 됩니다. 동사가 오면은 시제같이 와기초문법 보면은 시제같이 시제 올 거예요. 시제같이 오는데 자, 영어에 있어서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사나가 내 방에 왔다는 걸 표현하기, 이게 두 가지로 표현이 이렇게 가능한데 하나는 그냥 arrived at이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는 r e c h 라고 표현을 했어요. 둘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첫 번째 문장을 보면 arrived at이고, 밑에 건? 즉, 전치사를 썼고, 얘는 전치사가 없어. 왜내는 리치드 앳하고 위에는 그냥 어라이브 에이라고 하면 왜 안돼요?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라이브는 자동사예요 자동사고 리치는 파동사예요그 차이예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둘다 똑같고 해석하는 데에서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는 앳, 전체사가 안 썼냐 자동사는 전체사가 필요... 아, 필요하고 카동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어서 리치는 전치사가 안 왔어요 그뿐이에요 그러면 왜 자동사는 필요하냐 그냥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 지들이 쟤네들 걔네들 이렇게 말 표현을 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돼요 난 그냥 리치에 타고 싶어 이러면 좀 물론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고급 영어가안 되는 거죠 난 그냥 어라이브 마이 룸 하, 하고 싶어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뭔 전치사 쓰고 안 쓰냐,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이거는 그, 얘네들이 지들 마음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앞으로 공부하려면 이렇게 전치사 앞으로도 배울 거지만, 어, 동사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규칙을 좀 알려면은 자동사와 타동사는 구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수요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감각동사 이렇게 또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거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다섯 번째로 수동태를 알아야 돼요. 동사를 알면 바로 수동태를 알면 돼요. 그럼 수동태가 있으면 능동태가 있겠네? 그쵸? 앞에 동사편에 능동태 문장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수, 능동태를 보는데 수동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능동태는 뭐냐면 행위자가 뭐한게 그냥 능동태예요. 수동태가 근데 사실은 능동태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영어에서는 내가 쭉 공부하다 보니까 능동태보다 수동태 문장이 훨씬 많어 그뿐만이 아니라 분사라고 해서 수동태가 또 따로 이렇게 또 집품사처럼 또 쓰여. 그래서 수동태를 마스터하는 건좀 빨리 해야 돼요. 그 그래야지 이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자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봅시다. 바로 이렇게 나왔죠. 아까 봤죠? 사나가 리치드 마이 룸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보면 룸의 입장에서 바꿔보는 거야. 수동태란건 뭐냐면 목적어 입장에서 다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목적어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My room was reached by 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상호전환이 되는 것던 건지 알고요. 그 다음으로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보면 은 문법책에서 좀 뒤에 나와요. 생각하는 게 아니 문장도 하나 제대로 모르는데 접속사가 나오면 문장 길어지잖아 일단 문장과 무장을 합치는 거니까 어? 요거부터 공부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접속사를 알아야지 그 다음 문법 나가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어에서 결국 구와절이 중요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구와절 계속 나와 나오는데 구와절은 상호전환이 가능해요 즉 절로 된게 구로 바뀌고 구로 되어 있는 것도 절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뭐가 절인지 알아야 될 거야. 접속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이 있으면 그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속의 문장 하나가 바로 절이에요 아셨죠? 이런 접속사를 알아야 절을 알고 구를 알고 상호 전환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접속사를 알아야지 절을 완벽히 이해하고 구를 완벽히 이해하고 서로 상호 전환하는 그런 문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구와 절이 상호 전환하는 그런 케이스는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앞에서도 구와 절이 세 번째로 언급 됐잖아요 그것은 사실 구와 절을 알려면 접속사를 먼저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접속사는 빨리 좀 해놔야지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나올 분사구문에 있어서 접속사로 연결된 이런 절의 변화를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분사구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분사구문 하려면 접속사를 알고 절을 알고 구를 알아야 돼요 단문 있고 복문 있고 이렇게 쭉뭐 주절, 종속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은 하도 끝도 없어요 지금은 그 공략법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드디어 이제 분사구문이 들어갔습니다 분사를 하고 나면 이제 분사구문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분사구문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냐? 분사라든가 즉 분사로 쓰여진 분사구문은 굉장히 영어적인 특징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영어에서만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려운 것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은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영어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딱 이해하면 은 영어에 왁구가 잡혀요 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문법 공부할 때 분사구문을 딱 공부하고 나서 아, 영어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그런 개념이 좀 잡히더라고요 근데 분사구문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거를 하기 나면은 그 다음이 쉬워져 아시겠죠? 그래서 좀 예를 볼게 분사구문은 수동태의 본격 활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분사는 원래 두 가지가 있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근데 그둘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바로 과거 분사죠 왜냐? 수동태가 바로 과거 분사 형태로 쓰였거든요 여기서 본격 활용이란 게 뭐냐면 이 문장을 봅시다 사나가 나의 이 뛰어난 스마트한 설명을 듣고 완전 뻑 같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쓰였어요 원래 분사...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로 수동의 의미가 되고 근데 이게 원래는 분사였는데 계속 쓰다보니까 아예 그냥 놀라버렸다라는 형용사로 변형이 돼요 어, 이처럼 과거 분사 즉 분사 형태가 꼭 수동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 이런 식으로 폭넓게 많이 쓰여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접속사의 변태가 아니라 변형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무슨 소리냐면 변형태면서 추격형이죠 Arriving at my room, Sanah t ramen.인데 산나가내 방에 도착해서 라면을 먹었다 이거야. 근데 요 구문은 원래 왼으로 연결된 절이 축약형이에요. 분사구문이라는 게 바로 요런 식으로 절을 축약해서 쓰는 구문이에요. 아까 구와 절 상호 전환되고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음, 설명을 했었죠. 자 이렇게 보듯이 분사구문은 짧게 문장을 쓸수 있어서 그런지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봐요 그래서 중요한데 이 분사구문을 알면은 영어의 틀이 좀 잡혀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앞으로 접속사가 들어간 거의 모든 문장이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추격되는 거를 분사구문 편을 이제 공부하면 알 거예요 그 여기까지만 하고 분사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어. 어떤 분은 그냥 이제 책에 있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봐서 아 내가 좀 쉬운 걸부터 좀 해야겠다. 아이고 이게 아유 내 오타가 났네요. 어 이게 아니라, 어 아씨 책하는 이들은 아, 아까 같은 말씀이 안 돼요. 끌리는 대로 어. 여러분 끌리는 대로 이렇게 챕터를 선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마스에 나가면 돼요. 요런 과정이 문법을 하나 마스터하는데 시행착오를 좀 줄여줘요 그리고 이게 무한루프 방지라고 했는데 문법책 공부하다 보면 만약에 투부정사를 공부하는데 동사가 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투부정사를 해 그리고 또 이거 공부하는데 뒤에 나온 개념이 없으면 또 보기 어려워 아까 같은 경우 구와 절이 있잖아요 근데 구와 절을 알려면 사실 접속사라는 게 사실 먼저 알아야 되긴 해요 그 영어 문장의 구성을 뭐 알기 위해서 이제 구도 이해하고 절도 이해 된다 했지만 사실 뒤에 나올 여기서부터 벌써 접속사를 또 먼저 알아야지 구와 절을 알고 또 거꾸로 접속사를 알려면 구가 뭔지 절이 뭔지도 또 알아야지 접속사를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무한 루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치, 그, 문법 책보다 보면, 이걸 이해하게 뒷부분 여길 봐야 되고, 또 뒷부분 여길 봐도 앞에 봐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좀 해놓으면, 분사구문까지 좀 해놓으면, 그게 좀 줄어들어요. 또 되어 있잖아요. 영어의 왁구가 딱 잡힌다고. 아, 하나 팁을 또 주면은, 관사는 맨 마지막에. 버려도 무방이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버려. 진짜 버려도 돼. 왜냐면, 내가 관사를 해보니까, 관사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공, 뭐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 미국 애들도 관사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애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해요. 우리말에서 뭐냐면, 띄어쓰기야. 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우, 우리말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 거예요. 어. 국어학자에게 따로 그 교육을 받,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이상, 띄어쓰기를 완벽하게 하기 어려운데, 영어 관사가 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사실 해석하는데 크게 뭐 이렇게 어. 거리 낄거 없어 관사 몰라 그냥 어랑 더만 구분해도 해석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더 리치처럼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어.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러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죠 더 리치는 그냥 부자예요 어. 요런 정도만 알면 돼 근데 관사가 왜 어렵나 한번 볼게요 이게 템임지강인데 보통 이제 고유명사라고 하죠 고유명사는 더안 붙는다고 우리가 먼저 배워요. 그래서 더 사나, 더 나연, 더 효리 안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그건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으로 해나 해야지 뭐라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일 수 있어요. 그래놓고 고유명산 더가안 해놓고 더 터치라고 이러고 있어. 왜냐 뭐 강, 바다, 산 이런 거에는 고유명산 더 붙는데. 한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또골 때리는 게. 사람 이름에 어안 붙잖아 근데 어 붙어 이게 왜섹스피어 로미오 줄리엣인데 거기에 어 로미오 어 줄리엣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간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원래 그 섹스피어는 소설 작가가 아니라 희곡 작가죠 등장인물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 좀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이렇게 어를 붙였대요 아시겠죠? 그니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가 없어 관서는 그냥 얘들 뿔린대로 하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상의 과정을 선행해야 되는 일을 좀 도표화해서 해볼게요 저는 이제 화학의 개념을 했는데 활성화 에너지라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어떤 화학 반응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벽을 넘어야지 다음 단계가 진행이 쫙 돼요 이 벽을 안 문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문법을 도달해야지 이제 영어가 쭉 이제 진행이 되지, 여기까지 못하면 계속 미끄러지는 거야. 계속 초보로 남을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말한 문법의 공략집에 있는 이 순서대로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문법을 마스터하기에 이만큼 에너지 표현한게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속도가 좀빨르죠 시행착오를 줄이니까. 그 다음 부분은 비교적 아주 탄탄 대로는 아니에요. 계속 문법 하다 보면 또 벽이 나타나고 벽이 나타나는데 좀 수월해져요. 이렇게 쭉, 그 다음은 진행이 되는 거죠. 도움을 주신 사나양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던 개드립을 했는데 사나양 그 최상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어떤 면에서 공익을 위한 거거든요. 예, 제가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